안녕하십니까 네위드스피치의이경환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공무원 면접 뭐 준비하느라고 요즘에 너무나도 뭐 정신이 없고 면접 교육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흘러 흘러 이렇게 벌써 어, 하반기 어,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눌 부분이 바로 국가직 책급 민간 경력자 채용에 대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공직이 아니라 사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면접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민간 경력자 면접 준비생들에게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어, 민간영업자 국가직 7급 준비생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너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최종 합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기출과 예상 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을 만들고 본인 자신을 좀 분석하고 지원한 어떤 부처라든지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잘 어, 파악한 다음에 면접 답변을 완성해 을 나간다면 분명히 예, 이번에 여러분이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가직체육 민간 명력자 채용에서는요 어, 면접에서 어, 뭐 다른 면접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정신 자세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 응용 능력, 또 직무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공직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적격성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직 7급 민간 영역자에서 여러분께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사기업 다니다가 이제 와서 공무원에 이렇게 어,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을 난감하게 네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 확신이 없으면 어, 면접에서 합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동안 의사은 경험들과 노하우, 어떤 계기를 토대로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어떤 결정적인 어, 계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면접에서 잘 녹여서 답변을, 좀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 발표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 최근에 어떤 이슈, 시사사항,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어, 면접에서 임하셔야 어떤 개인 발표에서 어,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방안 제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면접이 뭐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오랜만에 어, 사회생활 하시다가 민간경력 7급 면접 보려니까 굉장히 심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실 텐데 어, 그냥 홈페이지를 보고 뭐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보다는 나올 만한 기출과 예상 유형의 문제를 선별하고 그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답변들을 녹이고 어, 실전 시뮬레이션 모의 면접을 해본다면 충분히 민간 영자 7급의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위드 스피치 학원에서도요. 민간경력자 7급 면접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직접 오셔서 어, 고민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 합격의 그 당락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냥 사회생활을 좀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접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준비를 한 만큼 어, 반드시 성과가 나온다는 점 어,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준비를 해야 할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드스피치 학원에서 그룹과정과 개인지도, 어, 민간경영자 7급을 진행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면접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분들 있으시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점은 어, 위드스피치 홈페이지에서 상담 받으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드스피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